<웃음> 여러분 대박 비트코인 상승장의 시작? 진짜 시작? 드디어 시작? 아니 이거 4월 13일에 핵트님께서 여기 트레이딩뷰에다가 일본으로 하락 추세선 본인이 그으 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거를 뚫고 상승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2시간 전에 여기 비트코인 주봉차트 매수 반전 샛별형 캔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승전환 패턴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물론 핵드님만 믿고 저희가 뭐 돈을 더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순 없지만 어차피 진짜 저는 더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상승을 바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음 우리가 계속 상승이야 하락이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하락장을 그래도 벗어났긴 했나 봐요 근데 솔직히 하락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은 행보만 주구장창 몇 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보는 코인투데이의 오늘의 뉴스를 보시면 은 제목이요 최고의 한 주를 보낸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로 뛸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급반등을 해서 90조 원이 증가를 했 시가총액이 일단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 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천 달러로 지금 회복을 했고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밝은 미래새별이 보인다 그렇다고 할수 있는 그냥 저만의 설레발 이렇게 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하지만 음 항상 동전의 양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됐죠 좋은 점이랑 나쁜 점, 미래가 밝은 거, 어두운 거둘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몇개 기술적인 이런 거몇개 기사 몇개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다 일단은 너무 들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로그 인포가 이 코인뷰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래서 코인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상승률 랭킹이나 하락률 랭킹 이런 시세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정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속보 말고 동영상 들어가시면 이제 그 블로그 인포 영상을 유튜브로 바로 연결해주는데 있으니까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오늘 뉴스는 아니에요. 4월 13일에 나온 건데 오미세고의 급등 원인과 전망해가지고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미세고가 지난 16시간 동안에 41% 급등해서 13.69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최근 며칠간은 괜찮은 코인들은 다한 40, 50%는 급등을 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오미세고의 급등 이후에는요, 코인베이스 지덱스의 이 API에 오미세고의 OMG가 보인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심지어 지금 뭐 국내 신한카드랑 MOU 체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급등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오미세고가 사실 유명한 게 비탈릭이 이더리움 기반의 ICO 중에서 진짜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닌데 저는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탈릭이 지지를 하는,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미세고 지불 시스템은 지금 신한카드 말고도 일본의 SPI나 아니면 은 미쓰비시 등의 여러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을 하는 이 마커다오 다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니까요 여러가지 뭐 뉴스는 항상 제가 링크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리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뉴스가 떴는데 애플이 지금 현재 NFC 시스템을 사용해서 을 아이폰 시리즈에 통합을 해가지고 애플페이를 구현을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애플페이 시스템의 업데이트로 뭐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가 소개됐는데 가 여기에 이제 리플에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라고 부르는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 좋은 리플한테 호재죠. 호재긴 한데 사실은 어 애플이 API에 포함됐다고 해서 아이 IAP, 아이에 기술은 쓰되 리플의 기술은 쓰되 어, 토큰 자체를 지불 시스템에 적용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뭐 어느 은행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도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많이 없는 이유가 아, 리플 토큰을 사용하기보다는 은행들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 그 빠른 전송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 향후에 이 XRP 토큰이 실제 애플의 ILP나 지불 시스템에 쓸 가능성이, 어, 현재까지도 매우 적대요. 뉴스에서도. 그래도 이제 i p a 에 ILP가 포함이 됨으로써 리플의 가격이 그래도 이제 리, 지금 비트코인이 같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같이 힘을 입어서 저점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급등을 하긴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바이낸스의 BNB 토큰 아시죠? 바이낸스 코인 해가지고 이 토큰을 얘네가 계속 소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토큰인 BNB의 소각이 4월 18일에 또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총 이만큼의 BNB를 소각을 하고 분기마다 이익의 20%를 바이낸스 코인에 구입을 한 뒤에 소각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CEO가 이제 예전에는 뭐 4천만 ,000, 달러를 소각했다라는 제목으로 트윗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해킹으로 오해를 하고 패닉셀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증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각을 하면은 진짜 주식 소각이랑 같이 이제 전체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진짜 실제 하나의 토큰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저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더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호재죠 사라고 제가 뭐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웃음> 소개만 하는 거예요 어, 거래소 코인인데 뭐 이렇게 소각을 한다더라 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고 절대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같은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인베이스 이 미국의 빗썸 같은 거래소죠 여기에서 이더리움 지갑 업체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지갑 업체인 사이퍼브라우저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자사가 현재 개발 중인 분산형 이더리움 네트워크 브라우저 토시랑 병합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랑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 두 가지를 다 갖고 왔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은 CNBC에서 패스트머니에 있는 브라이언 켈리라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은 1980년대 인터넷 같다. 불안정하지만 잠재력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미래에 훨씬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더큰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곳에서는 이제 노벨상 수상을한 경제학자 실러가 비트코인은 거품인데 이게 당분간 지속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재력보다는 어 이거는 뭐 거품이 언제 터질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두 가지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인의 국내외 일정 4월 16일 잠시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리플이랑 IOC 코인이 블록비드에 상장한다는 거 리플 상장한다고 해서 요새는 이제 상당한다고 해서 딱히 가격이 오르진 않죠 그래도 이제 어그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당연한 호재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여러분 네, 너무 길었죠? 조금 줄어야겠다. <웃음> 여러분, 월요일이니까요. 미세먼지 어제 장난 아니던데 마스크 다들 잘 끼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비체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